친구들 목소리가 어디서 들리는 것 같은데. 여기 있나? 오마냐. 에이 없잖아요. 여기 있나? 오마냐. 에이 없잖아요. 오마냐. 우와!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내 이름은 따봉이라고 해. 따라해 봐. 따봉. 누가 짬뽕이라 그러냐? 아야야야야야 <웃음> 만나서 반가워 우리 친구들 친구들은 혹시 4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어요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에요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자 만들어진 날이래요 친구들은 장애 장애라는 말 들어봤죠 제가 작년에 장애 이의 퀴즈 대회에서 1등을 해서 상을 받았어요 올해도 퀴즈 대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우리 다 함께 퀴즈 대회에 나가 볼까요 출발 어?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와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자 응? 친구들이네 친구들 안녕 <웃음> 만나서 반가워 나는 땡이라고 해. 따라해봐 땡이. 너희들처럼 이름 앞에 성도 있어. 내 성은 뚱시야. 뚱. 이름은 땡이. 합치면 뚱땡이. 누가 똥돼지래 아야야야야야. 나는 돼지란 말 제일 싫어하니까 돼지라고 놀리지 마. 누가 또 삼겹살이래 아야야야야 야 헤헤. 그런데 나는 여기에서 따봉이를 만나기로 했는데 따봉이는 어디 간 거야 땡이야 땡이야 땡이야 아야야야야 아이 따봉아 이렇게 뛰어다니면 어떡해 어 미안해 땡이야 땡이야 그런데 아버지 큰 사고를 당하셨다며 아버지는 좀 어떠셔 치료를 계속 받고 계시긴 한데 평생 필처를 타셔야 할것 같아 으, 으, 으, 으, 으, 으. 오, 어떡해 너무 슬프다 으, 으, 으, 으.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지 몰랐어 친구들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건강하셨는데 며칠 전에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크게 다치셨어 그래서 평생 휠체어가 없이는 이동을 못하셔 우리 아빠가 장애인이 된거야 장애가 우리 가족에게 이렇게 갑자기 찾아올지 몰랐는데 너무 슬퍼 땡이야 힘내 빨리 아버지께서 건강을 되찾으셨으면 좋겠다 그래 꼭 일어나실 거야 그런데 왜날 부른 거야? 어 이번에 장애 이의 퀴즈 대회가 열리잖아 우리 함께 나가보자 오 좋아 좋아 나 이번에 꼭 1등해서 아빠를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럼 우리 친구들 함께 공부하고 퀴즈 대회 나가볼까요 출발 출발! 어? 뭐야 뭐야 뭐야? 장애 2의 퀴즈 대회? 내가 그 대회를 망쳐놔야 되겠군. 어? 여기 친구들도 있었네? 친구들 안녕! 너희들 내가 누군 줄 알아? 나는 인형마을에 살고 있는 넥돌이 늑돌이다 아, 아, 아, 아. 누가 목돌이래 아야야야야야 에헤 그런데 땡이랑 따봉이가 장애인의 퀴즈 대회에 나간다고 하는데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나는 말이지 장애를 가진 장애인 친구들이 싫어 너희들도 장애를 가진 친구들 싫어하지 뭐. 아니라고 내가 자애인 친구들을 싫어하는 이유는 음 뭐였더라 솔직히 아무 이유 없어 그냥 싫어 그런데 퀴즈 대회 상품이 오 뭐야 이렇게 좋은 걸 준다고 오 그러면 이번에는 친구들을 괴롭힐 시간에 나도 한번 장애이의 퀴즈 대회에 나가볼까? <웃음> 우승은 내 거다! <웃음> 자,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장애이의 퀴즈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선전을 거쳐서 따봉이와 늑돌이 둘이 남게 되었는데요. 딱 다섯 문제를 풀어서 문제를 많이 맞춘 친구가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좋아좋아 <웃음> 좋아. 우승은 나의 것이다 어? <웃음> 늑돌이잖아? 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이유없이 괴롭히게만 했는데 어떻게 결승까지 올라왔지? 뭐야 따봉이? 네가 나랑 대결을 한다고? <웃음> 내가 이겨주겠어 늑돌아 너 이제 장애를 가진 친구들 안 괴롭힐 거야? 응 어, 내가 문제를 풀어보면서 느꼈는데 장애인을 이해하는 거 크게 어렵지 않더라 그리고 내가 예전엔 아무 이유 없이 괴롭혔잖아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 어려움이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대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거 이제 나도 잘할 수 있어 우와 너 많이 달라졌구나 우리 열심히 퀴즈를 풀어보자 좋아 <웃음>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을 칭하는 용어는? 비장애인이다. 맞으면 오, 틀리면 엑스. 니헤헤. 예, 이건 당연히 오잖아. 아니 너무 쉽지. 헤헤, 맞아 맞아. 이건 너무 쉬운데요. 당연히 오. 다음 문제. 비장애인 학생과 장애인 학생이 학교에서 함께 교육을 받는 것을 공합교육이라고 합니다. 맞으면 오, 틀리면 엑스. 음, 이거이거 오 이거 같아. 나도 오가 정답 같아. 모두 정답이에요. 둘다 잘하는데. 그럼 세 번째 문제.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지팡이는 아무 색이나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 맞으면 O 틀리면 X 에이 당연한거 아닌가 지팡이 색깔이 뭐가 중요해 나는 O 아니야 흰색만 사용해야 된다고 들었어 흰 지팡이 나는 X 정답은 X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지팡이는 흰 지팡이예요 으 내가 틀리다니 <웃음>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 늑돌아 힘내. 뭐 어쩌지? 늑돌이가 많이 슬퍼하네. 내가 문제를 틀려서 양보해줄까? 자 다음 문제.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장애가 생기는 경우를 후천적 장애라고 한다. 맞으면 오. 틀리면 엑스. 이번엔 내가 먼저? 음. 나는 X 어 그럼 나는 O를 해볼까? O 정답은 O 장애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거니까 더욱더 장애를 잘 이해해야 되겠죠 마지막 문제 이번 문제를 맞춘 사람이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장애인의 날은 4월 20일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오나 이거 알아요 알아요. 맞아. 4월 20일. 오! 나 나는 x 정답은 오! 축하합니다. 이것으로 넥토리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선물은 넥토리에게 박수! 어, 어, 어, 어. 와 신나도 자, 우리 늑돌이의 우승소감을 듣고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 친구들! 내가 예전에는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이유없이 괴롭히고 놀렸는데 장애는 나의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알았어. 많이 아프거나 큰 사고를 당하면 우리도 장애가 생길 수 있는 거니까. 항상 장애를 잘 이해하는 멋진 친구가 되기로 약속하자 그래요 친구들 장애를 가진 친구가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 도와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대해주는 거 약속해요 약속 약속